맞아요. 나머지다 한상아, 나, 어제 다한 나, 애기, 애기, 나 맞아요. 애기, 애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상아, 애기가 어요 맞던지, 비슷한 거. 아, 맞아, 맞아. 약간 다르네. 그런한아 앞에 있었어요. 저도, 저는 리즈 언니한 저는, 어. 저는 이렇게 1위 공약도 지키고 왔습니다, 우리 다이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 나무 활동도 다이 덕분에 힘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무 룩백도 많이. 아까 소감 맞아요. 못 말했던 응. 친구들 제일 말할 수 <웃음> <웃음> 영광에 쳤는데 <첫 웃음> 네. <웃음> 네. 다이브 저번 1회원 활동에 이어서 러브 다이브도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신 만큼 <웃음> <오> <잡았다>. <웃음> <웃음>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다음, 다음 분 모델스 모델 모요 아 이렇게 러브다이브로 되게 빠르게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이브 나온 활동도 같이 예하게 보내봐요 아니 했나? 아, 이해 네. 예, 해야 돼, <웃음> 해야 돼. 네. 예, 네. 제가 할 말이 있다고요 네. <웃음> 일단 러브다이브 이렇게 첫 일을 했는데 모두 다이브 덕분인 것 같고요 진짜 제목처럼 다이브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더쉬에서 1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이브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웃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 내일이랑 나은 활동도 같이 화이팅을 해맞아요 퐁린 너무 많아 내일 네, 쇼챙으로 만나요 네. 안녕.